많은 분들께서 멜론 아티스트 독에다가 저희에게 댓글을 질문으로 남겨주셨는데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어, 저희가 각자 하나씩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저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 귀여운 막내 휴닝아 연습 안할때 하는 취미나 게임 같은 게 있어? 어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는 악기를 다 치거나 피아노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서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거나 해서. 악기 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취미 같은 경우에 보통 악기도 치기도 하고 게임도 가끔씩 핸드폰으로 아주 가끔씩 <웃음> 하기도 하는 맞아? 것 같습니다 네. 사랑둥이라는 별명은 누가 지은 건가요? 사랑이 많은 태연님의 사랑 가득 애교 볼수 있을까요? 데뷔 축하드리고 무대 꼭꼭 다 챙겨볼게요 볼수 있을까요? 데뷔 축하드리고 무대 꼭꼭 다 챙겨볼게요 투어로바이투게더 화이팅! 어, 일단 감사드리고요 드리는 남자도 넘겨주셔서 사랑둥이라는 별명은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선생님이 약간 아쉬운 마음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우리 태연이는 어딜 가도 사랑받고 예쁜 받을거야 우리 사랑둥이 하셔갖고 그때부터 그게 너무 아직도 기억에 남아갖 사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은 거네요 그러면 <웃음> 네, 제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은 태연님의 사랑과 애교 볼수 있을까요? 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좋습니다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안무 중에서 수빈이 가마 태우기 하는 게 있는데 아무가 <웃음> 어, 없어요. 태우는다. 그거 보면서 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둘이 지탱해서 괜찮았나요? 크크. <웃음> 데뷔 축하하고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수빈 형이랑 수빈 형을 제가 연준 형이랑 나눠서 뜨는데 <웃음> <웃음> <오지 마요 웃음> 사실, 사실 저보다는 연준 형이 좀 많이 안녕, 저는 않습니다. 수빈이 형, 수빈이 형이 연진이 형한테 더 많이 앉아서 저는 좀 그래도 편하게 했던 것 같고 요즘에는 그래도 잘 앉아서 잘 분배를 해서 앉고 있기 때문에 잘. <웃음> 수빈 웃는 모습도 마음도 너무 예쁜 수빈아, 감사합니다. 본인이 <웃음> 생각하는 다섯 가지 매력 포인트를 카메라에 표정 지면서 해줄 수 있을까요? <웃음> 데뷔를 향해 가장 앞자리를 달려줘서 고맙고 사랑해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 데뷔 축하해. 어, 감사합니다. <웃음> 저의 매력 포인트는 다양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보여 줄수 있나요? 다섯까지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첫 번째. 무심함. 두 번째. 음, 어. 치심세 음. 번째. 어. 귀여움. 네 번째. <웃음> 어, 네 번째. 어. 멋짐. 멋멋 아. 다 똑같은 느낌 <웃음> 다섯번째 그러면 되게 아, 네. 섹시함으로 한번 해볼까요? 섹시함이요? 어, 네. 네. 여보세요 한번 네여주세요 네. 아! 아! <웃음> <웃음> 준희가 많이 힘들었을 때 들었던 노래가 있나요? 아니면 투마로바이투게더 노래 제외하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알려주세요 다른 멤버들도 궁금하네요 투마로바이투게더 언제나 별처럼 빛나기를 와, 와, 아, 예쁘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우선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들었던 노래는 저희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노래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넌 발라드 발라드 믹스' 하고요, 'For of l i e 를 제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 되게 저, 되게 목소리도 너무 감미로우시고 되게 저한테 좀 많이 힐링이 됐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네, 오늘은 어떤 노래가 노래를... 저부터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저는 봄날 이런 아... 노래를 듣고 되게 많이 힐링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선배님이 조금 팬이라서 그 선배님 곡 중에 Love Myself라는 곡이 있는데 그곡 가사가 너무 예뻐가지고 좀 많이 자주 들었던 곡이 있습니다. 습니다저 같은 경우에는 전 브루노마스라는 아티스트 좋아하는데요. 어 저는 곡 같은 경우에는 Just the way you are라고 브루노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수빈이 형, 잠시만. 네, 저도 이제 선배님들 노래는 많이 추천해 주셨으니까 해외 아티스트분들 걸로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그 해외 아티스트 중에 라브라는 박 아티스트가 있는데. 나브의 p a r i s 인이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 너무... <목소리> 네,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원! 드림! 지금까지 투모로바이최경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